이럴들 몇년 뒤에는 gta6가 출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gta6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. 먼저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핸들 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제가 일일이 손으로 눌러야 되죠 추가로 위쪽에 글로우 박스 얘도 더 이상 장식이 아니요 여기다가 권총 같은 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랜덤으로 화장실이 급해집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제한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야돼요 화장실을 못가면 캐릭터가 사망합니다 자 다음에는 날씨에 따른 캐릭터의 변화 이제부터 비가 올때 우산을 쓰지 않으면 캐릭터는 감기에 걸립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산을 꼭 써야 될 거예요 현실적인 전투 이제부터 제가 장비하는 모든 무기는 캐릭터에 표시가 돼요 왼손에 RPG탄두, 오른손에 빠루 그리고 등대는 카타나와 머신건이 달려있죠 이제부터 더욱 현실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용실 사장님 아니면 타투샵 직원 아니면 편의점 직원까지 참고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공격을 해줄 수도 있고요 NPC들의 실제 같은 AI 코리아타운에 가시면 은 드리프트하는 국산차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시민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너 분홍색 티가 정말 예쁜걸? 그리고 제가 입력한 대사를 캐릭터가 직접 말합니다 너를 죽이겠다. 그리고 이제 건물을 부실 수가 있어요 발사! 부렇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으로 몇 달이 지나면 건물이 다시 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GTA 6에도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군요 GTA가 범죄와 관련된 게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얼굴 바꾸기 이런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GTA를 즐길 수 있겠죠 다음으로 비행기라던가 탱크 같은 특수 이동선을 조정할 때는 저희가 그 방법을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눌러야 시동이 걸리든지 뭘 어떻게 해야 이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식 시스템 강화 캐릭터는 모든 식당에 들어갈 수있 돼요. 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, 안 먹으면 살 빠지고,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. 오늘의 코텐츠는 여기까지. 자, 그다면 세팅이었습니다.